어우 도로폭이 꽤 높네요 내가 군대에서 던졌던 그거 <웃음> 이거는 아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일산 성석동 모습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원체 없죠 그래서 호객논노나 이런 후기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대신 이 지역에 대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관할 행정동은 고봉동이라고 합니다 고봉동 이름 좀 귀엽죠 그 안에 성석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동네 자체가 사이즈가 꽤 큽니다 동시에 참 외진 지역이기도 하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예전 god 숙소 바로 요 근처입니다 새우깡죽을 끓여 먹으며 춤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윤계상 씨가 너무 춤추는 게 힘들어서 차비 달랑 들고 도망 나왔는데 버스가 하도 안와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? 보시다시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최근에는 바로 저거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생겼죠 덕분에 설문동과 이 성석동 함께 유명해졌고요 당연히 땅값에도 변화가 좀 생겼죠 여긴 거의 완벽한 일산 생활권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따 입지 분석할 때또 파악해 보겠지만 주변에 전원주택도 있으면서 논밭 그리고 공장 창고도 이렇게 빙 둘러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부대도 상당히 많죠. 제1포병여대, 구사단 신교대 등등 동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대 행군을 목격한다고 합니다. 자, 이 정도로 보고요. 내려가서 차로 한 바퀴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시죠. 때는 11시 무렵 마을로 들어가는 지인입로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논밭이 쫙 펼쳐져 있죠. 비닐하우스도 많고요.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이 장진천 일대가 유일하게 남은 논밭인데요. 논밭 밖으로 공장과 창고들이 패스츄리빵처럼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하천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파주시조리읍 봉일천리와 이어지죠 아, 연도별 위성사진을 보니까요 201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마을 그 전엔 그냥 한적한 야산이었네요 여기가 마을 입구입니다 하지만 바리케이트가 쳐있네요 아, 출입금지 막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걸어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따가 한번 살펴보자. 다시 거꾸로 나왔고요. 이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보겠습니다. 짜잔! 저쪽에 큰 산이 하나 보이죠? 철탑도 있고요. 저기가 바로 고봉산 철탑입니다. 원래 대남방송 방해 전파를 쏘기 위해서 세워진 시설이라죠. 그러다가 2000년대 대남방송이 중단되고 현재는 그냥 방치 상태? 아니면 계속 쏘고 있나요?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산 정상은 어쨌든 올라갈 수 없습니다.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으니까요. 출입 금지죠. 고양시의 고자가 바로 저 고봉산에서 비롯됐다고 하고요. 재밌는 건이 산이 국가 소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네요. 소유자가 필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. 따라서 관련 행정 처리 시 애로사항이 많다네요.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식사동 아파트 단지 고양국제고 일산동국대병원이 위치해 있죠. 여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도시인데요 고향 국제고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개교한 국제계열 특목고죠 전교생 기숙사로 유명합니다 또 학교가 여기는 상당히 이뻐요 작년 경쟁률은 일반 전형이 1.47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제고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광역 모집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해서 준 전국 단위 모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전원마을이 바로 여기니까요. 단독생활과 학군, 이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분들께 많은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. 아 여기는 짓다가 만것 같죠? 눈길 흔적이 없네요. 사람이 이렇게 왕래가 없는 거 보니까 공사도 올해는 그냥 또 패스할 것 같네요. 단독마을에는 이런 곳들이 은근 많습니다. 을씨년스럽기도 하지만 약간 범죄에도 이용될 것 같다. 좀 그런 불안감도 들죠. 이번엔 이쪽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끊긴 길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? 어떤 모양새인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는 조광성 교장 수류... 아 뭐... 뭐야? <웃음> 수류탄? 내가 군대에서 던졌던 그거... 아 진짜 많네요 1991년 조중사라는 분이 훈련병이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처리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서 막았다 그래서 순직하셨다 아, 그런 사연이 전해지고 있네요 아니, 근데 아직도 저기서 훈련이 진행 중인가요?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훈련 금지를 요청한 이후로는 소식이 없더군요 아시는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은 좀 앞뒤가 안 맞죠 원래 부대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집들이 들어와서 부대가 위험하니까 철수하라 훈련 중지하라 이거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 아닌가요? 아무튼 차로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걸어서 더 디테일한 답사 시작해 보시죠 마을 바로 앞은 이렇게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공장 창고 지대가 보이고요 또저 너머로 저쪽에 있는 게 바로 수원 문산고속도로죠 마을 전체를 이렇게 감싸돌고 있는 성석천입니다 어우 지금 겨울이라 완전히 꽝꽝 얼었네요 저 아래는 물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차단기를 통과하고 이렇게 걸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우 도로폭이 꽤 높네요 차량 두대 교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을 끝에 오니까 아까 차로 돌때 봤던 그 동네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차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없고요 걸어서만 왔다갔다 할수 있다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양쪽 2차선 도로인데요. 저논 건너서 우리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요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. 어, 그 흔한 편의점이나 약국도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. 저쪽에 버스 한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60번 버스 한대 이쪽에 서네요. 마을 입구에는 이 동네 랜드마크죠. 대형 찜질방이 보이고 있고요. 그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한 공장 창고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. 하지만 마을은 간격이 꽤 넓죠. 마을 주변이 참 재밌습니다. 전면에 논밭, 나머지는 전부 공장 창고로 포위. 산이 옆에 하나 있는데 동남쪽으로 살짝 치우쳐있죠. 남양이 되는 곳도 있고 가까운 데는 안 되는 곳도 있고. 바로 옆은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보입니다. 나들목은 아래 위로 하나씩 있는데요. 아래는 사리현IC 16분 6.3km, 위로는 설문IC 13분 5.4km. 그 외에는 뭐 딱히 교통이랄 게 없습니다. 학교가 살짝 애매한데요. 성석초, 양일초가 있습니다만 픽업이 어려워서 비추드리고요. 차라리 고등학교 이상이면 좀 권할만합니다. 고향국제고는 16분 7km 안곡고는 3.5km 가장 힘든 건 인프라죠. 동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새우깡중 먹던 god 시절 그대로 식사동 위시티 쪽으로 나가야 좀 있는데요. 중심인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6분 6.7km 그나마 다행인 건 종합병원이죠. 동국대 일산병원이 14분 5.3km. 아,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. 수류탄 교장이 카카오맵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. 이게 참, 다른 데는 다 가려놨으면서 왜요것만 살짝 공개했을까요? 약간 지도상의 미스인가요? 일산 전원마을,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아, 아 잠깐만요. 단독 전원주택에 관해 궁금하신 것참 많으시죠? 질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아래 링크에 이메일 있으니까요. 편하게 상담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